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유행하는 오버립 정말 쉽게 할수 있는 제품과 어떻게 하면 오버립을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오버립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려져서 어려웠던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컬러그램에서 출시된 오버립 메이커 인데요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컬러그램에서 출시됐던 애교사메이커를 정말 모든 영상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립메이커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음영 컬러랑 베이스 컬러로 구성이 되어서 따로 뭐 쉐딩을 사거나 펜슬을 사거나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오버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두 가지로 원피치, 쿨핑크 이렇게 있고 음영 컬러는 거의 비슷한데 쿨핑크가 살짝 더 뽀얀 느낌이고요. 베이스 컬러 컬러는 둘다 뽀얗고 튀지 않는 톤으로 어떤 립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이 오버립 메이커는 굳이 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쿨핑크, 원피치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평소에 자주 바르는 립 컬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좀더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저는 원피치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먼저 음영 펜슬로 입술 아랫부분이랑 입술산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입술 아랫부분은 입술 밑에 딱 만져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음영을 넣으면 딱이고 입술산은 내가 오버립을 하고 싶은 만큼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게 내 입술보다 살짝 위쪽으로 그려주면 조금 더 확실한 오버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도 조금 올리고 싶은 분들은 입꼬리를 위쪽으로 톡톡 쳐가지고 음영을 넣으면 약간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영 컬러가 뭉친 부분 이 있다면 그냥 훈으로 살짝 살짝 눌러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사용하는데요. 입술 라인에 따라서 그려주는데 내 입술 라인보다 살짝 확장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펜슬의 반 정도는 내 입술에 걸치고 반 정도는 입술 밖으로 활짝 나가게 해서 그리면 딱 자연스럽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입술 산은 뭐 뾰족하게 만들어줘도 되고 약간 뭉개줘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또 입술 모양이 비대칭인 게 스트레스인 분들은 이 베이스 컬러 펜슬을 사용을 해서 입술 모양도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입술 라인 부분에만 펜슬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안쪽에 있는 베이스 컬러 라인 경계 부분을 손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바르고 싶었던 컬러를 올리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촉촉한 제형이나 매트한 제형 어떤 제형이든 상관없이 다 되게 부드럽게 잘 올라갔어요. 저는 이번에는 촉촉한 제형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이 라인과 닿지 않게 컬러를 바른 다음에 면봉이나 브러쉬, 손을 사용해서 살살살 퍼트려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무너뜨려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완성이긴 한데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물기어린 그런 입술을 완성하고 싶다면 투명한 글로스나 광이 잘 나는 립밤 같은 거를 입술산과 아랫입술 아랫부분에 톡톡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특히 이런 글로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글로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점점 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덧발랐을 때좀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산이랑 아래 중앙 부분에 그러니까 입술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만 톡톡 얹어주면 따라서 제형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촉촉하고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완성할 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방법대로 완성한 게 바로 지금 이 입술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에도 너무 번쩍번쩍하지 않고 너무 막 라인이 뭉개져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오버립을 연출할 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피치랑 쿨핑크 각각 어떤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취향 따라서 고르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듀얼 타입이고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듀얼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뭐 쉐딩이나 베이스 컬러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오버립의 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베이스 컬러도 약간 뽀얀 느낌이 있어서 내 입술 컬러를 적당히 죽이기에도 좋고 입술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그걸 커버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진짜 진짜 좋습니다. 특히 이 베이스 컬러가 굉장히 매트하게 이렇게 쫙 붙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버립 메이커랑 지속력 좋은 틴트랑 같이 쓰면 진짜 그냥 하루종일 입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단점은 너무 매트하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입술이 막 건조하지 않은 분들이나 각질이 잘 안 나오는 분들 입술 주름이 많지 않은 분들은 베이스 컬러를 무난하게 입술 전체에 바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각질도 많이 생기고 입술도 건조하고 입술 주름도 진짜 많은 편이어서 이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주름 끼임 그리고 입술이 약간 텁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저처럼 입술이 건조하거나 주름이 좀 많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인 부분에만 사용을 하시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단 단점은 그냥 베이스 펜슬이 너무 매트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는 다 장점뿐이에요. 휴대하기에도 좋고 컬러그램답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평소에 오버립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기도 너무 귀찮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했던 분들은 이 컬러그램 오버립메이커를 사용을 해보시면 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버립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그램 오버립메이커 소개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오버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부분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